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 준지오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게 돼서 좀 되게 어색하네요. <웃음> 예, 제가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드디어 제가 2월 7일 오후 9시 아프리카TV에 제가 복귀를 합니다. 드디어.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게, 이제, 피파4를 접는다라는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어, 잠수? 아니면 종적을 감추었는데요. 네. 그동안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몇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 저를 기다리시는,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일단,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또안불런말이라는지 공지 없이 바로 사라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제가 왜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야 복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2월 7일 오후 9시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방송계 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